안녕하세요. 케이군입니다 여러분들은 연애를 잘 하고 계신가요? 내 연애는 과연 성공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패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연애라는 과정을 요 막연히 떠올려보면 누군가와 만나고 누군가에게 좋은 마음이 생기니까 그 사람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만들다 보면 그 연애가 성공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이 사람과 사귄 지가 꽤 오래됐고요 우리는 나름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내 연애가 성공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잘 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느끼는 여러 가지 고충들이 있거든요 불만도 있을 수 있고요 안 좋았던 기억도 있을 수 있겠죠 서로가 좋을 때는요 우리 연애가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마치 이 연애가 성공적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요 어떤 순간 내 상대방과 충돌하고 싸우고 그래서 감정이 다치게 되면 이 연애가 실패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연애의 성공과 실패가요 어쩌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 이어져 갈수 있느냐 이 사람과 단절되느냐에 중심이 된다면 그건 어쩌면 연애의 성공과 실패를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라는 거예요 꼭 맞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연애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과 행복하고 즐겁기 위해서 연애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라는 사람이 평생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이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연애인지 조금은 다르다고 할수 있겠죠. 근데 만약 나는 요 나와 평생 같이 갈 만한 사람 나와 평생 행복하게 지낼 만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연애를 하는 거다 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있어도 혹은 이 사람이 날 떠나간다 하더라도 연애는 절대 실패하는 게 아니어야 될 거예요 이 사람과 단절된다 하더라도 요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 사람의 단점이 있었다면, 내 부족함이 있어서 그 연애가 중단되었다면 어찌 됐든 그 연애는 종류가 될수 있지만 그 연애가 실패한 거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? 나는 이번 연애를 통해서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상대방의 어떤 단점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알게 됐다면 그 연애는 장기적으로 내 연애에선 성공한 연애가 될수 있겠죠. 아닌 걸 알면서도 이어가는 것이 꼭 성공은 아니거든요. 이어가기만 하는 것이 성공은 아니라는 거죠. 때로는 내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을 때 내가 이건 잘못된 거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걸 단호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연애의 성공이 될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와 계속 이어가는 것만이 연애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 내 연애를 돌아봐도 요 나를 만났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사람들과의 좋은 추억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내 옆에 그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있거든요. 난 예전에 연애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알았어요. 그리고 지금도 내 옆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있죠. 그리고 내바램은요이 사람과 오랫동안 잘 갔으면 좋겠다 해요. 그런데 이게 조금 더 과해져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과 끝까지 가야만 한다는 맹목적인 이어감만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만약 여러분들이 누구와 헤어졌다고 해서 내 연애가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앞으로도 계속 연애를 실패하실 거예요 내가 실패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가 끝난 것뿐이거든요 어쩌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나는 더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포문을 열었을 수도 있고요 이사람과 연애가 끝나서 내부족함들을 발견했고요. 그래서 그걸 보충할 수 있다면요. 나는 분명 다음 연애에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예요. 그렇다면 이번 연애가 이렇게 단절됐다 하더라도 나는 이번 연애도 성공한 거겠죠. 어찌 보면 하나의 연애를 성공했냐 실패했냐의 구분점과 내 인생의 연애를 성공하고 있느냐 실패하고 있느냐의 차이라고 볼수 있을 텐데요.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와 연애를 하고 있다면 이 연애를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지금 누군가 이별했다면 그 연애는 진짜 실패한 게 아니라 단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종료됐다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내 잘못으로 인한 거라면요 나 스스로 챙길 수 있는 것들을 더 챙겨간다면 분명 성공한 연애가 될 거예요 반대로 내 상대방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이 연애를 종료했다면요 다소 아쉬운 마음이 들 수는 있어도 나를 위해서 이 연애에서 단호한 내 의사결정을 그런 나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을 잘 완수했다고 라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계속 만나고 이어지는 것이 연애의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누군가와 만나든 헤어지든 나는 늘 연애를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겠죠 누군가와의 연애가 끝났다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